저는 2022년 첫 출국으로 오랜만에 공항에 왔어요. 이번엔 베트남 다낭으로 떠납니다. 현재 다낭 여행지엔 영문 PCR 록은 영문 신속항원을 준비해야 해요. 나라마다 요즘 준비해야 할게 너무 달라서 요즘 여행 진짜 힘들긴 하네요. 저희는 비엣댄스를 타고 갑니다. 이날 비행기가 2022년 한국 출발 다낭 도착 첫 비행기였어요. 이번 여행은 여행작가 친구 채빈이와 함께합니다. 인천에서 다낭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오랜만에 도착한 베트남은 사람만 덜할 뿐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로 묵을 숙소는 노보텔 다낭 프리미어 한 리버예요. 위치가 정말 좋았던 노보텔 다낭의 천 느낌은 깔끔하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다였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여기가 바로 노브텔입니다 하트! 이술컨다 있네요. 한시3 0분 저희는 어딜 가죠?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 케베 씨가 맛집이라고 하는 밥 밑집에 도착했습니다. 세빈이가 또 아웃사이를 같이 맞추려고 좋은 데를 미리 알아봤다고 합니다 여기 2층 올라오니까 이렇게 옷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오 이쁘다 이쁜데? 생각보다? 그래? 세빈이는 이거 아진먹어 치킨! 6만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들어? 너무 잘 어울리더라 너랑 아, 와자신은 이제 못 왔다 근데 이거 맘에 들어 오늘 네. 이렇게 한 바퀴를 들기로 했습니다 저한몇 킬로미터 정도나요? 올라요좀 드세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일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일단 실내 일정 위주로 할것 같고 일단 수영장을 갈 거고 그럼 가 보시죠. 시작해? 아 <웃음> 날씨 너무 좋다. 아, 진짜 이분나 어. 네,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네요. 날씨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해. 저는 어제 산 아오자이를 입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오자이고 저희는 후아인으로 갑니다 호이안에 다 오니까 밤이 됐어요 호이안에 도착했고요 제가 호이안에 온첫 느낌은 되게 좀 관광지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낭보다는 여기는 뭐 마사지샵이랑 음식점이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물에 띄우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수원을 한번 빌어볼까요? 자, 내 수원을 들어서 너무 예뻐. 여기 뭔가 맛집 같은 그런 분위기.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 파는지 한번 보죠. 예. <웃음> 3일차입니다. 저희 둘다 한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저희는 일단 오늘은 조식을 먼저 먹고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응. 아, 보시죠. 네. 롯데마트 로그에 나와있어요. 한동안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에 1800원 밖에 안 해? 진짜 지금 네일을 받으러 갑니다. 제요 지금 숙소에서 펠분골 위에 구조네일이 있어요. 여기가 한국인들 평균으은어 네일 아트샵이더라고요. 저는 캐디를 사러 왔습니다. 음. 일 비가 조금 조금씩 내리는데 일단 도착했어요 이게 하나로 8,000원 정도예요 어! 가장 예경이 가고요여기예다 이거 벗고 내일 PCR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네 바이. 9시에 PCR을 받으러 가거든요. 2일 뒤에 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식 후다닥 먹고 지금 PCR 받으러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베트남에서 다락에서 피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즈 QR코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술만으로 합니다 <웃음> 입구부터 완전 리조트 느낌이에 우와. <웃음> <짜라라. 짜라라. 웃음> 우와. 우와 용가도 있어. 케이크도 <웃음> 있어. 우와 대박. 편지도 있습니다. <웃음> 너무 예뻐. <웃음> 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실 대박이다. 와 저기 묵지도 우리, 우리 풀만 사람들만 쓸수 있나 봐. 음, 너무 좋은데? 오늘은 호캉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풀만 호텔부도했고 저희 첫 일정은 제가 진짜 쿠킹 클래스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프랑스 갔었을 때도 저여 풀만 호텔에서도 쿠킹 클래스 처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 이렇게 커플만 패킹클래스 써야지. 너무 만들고 바로 먹어도 좋다. <목 zapean> <목 zapean> 음. 음. 반대 재료. 고기케는어서이고기는 아, <웃음> 고기 다 넣었어 <웃음> 새우도 다 넣었어 <웃음> 욕심을 내더니 <웃음> 지금은 저녁 먹으러 갑니다 풀만에서 디노 이야기 들 와, 그리고 약간 그 납두르 브랜드의 딸기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음. 딱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알차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셰프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뭔가 더 맛있는 그런 식품.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날입니다 조식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 일정 시작해볼게요 <웃음> <웃음> 카래좀더 깔끔한 느낌? 밥도 종류별로 있고 종류별로 계란 종류를 엄청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종이도 직접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는 비주얼도 있어고 베트남에 온것 같은 느낌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채빈 씨가 알려준 그랩 바이크를 타고 맞아. 갈 거라서 검색을 하면 14,000동이면 ,000동. 14 700, 7,000원이네요? 700 700원이요? 네. 와 대박이다 네. 아, 이렇게 바로 오셨어요 헬라? 네야 아야야야 오케이 우와 아, 처음 사봐 어떡해 아그 오케이 우와 그, 잘해 예이 세빈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잘했어 네. 아니 너무 이 천원의 행복이 너무 큰데? 세빈이한테 5일 내내 제가 햄버거 먹고 싶다. 졸랐다좋습니다맛있 아, 맛있다. What is the f e s k menu? Yes, 29만 동이면 15,000원. 한국의딱 절반 물가인가봐요. 쫄라젓가 <목소리도> 마사지. 아,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랜만에 현장 샤워실 다있어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네. 을선이 나왔고 저희는. 네.